you mm -hmm. 길입니다. 자, 오늘은 하모닉그룹의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반응이들. 원래 이름은 반응그룹이었죠? 이 사람들의 하모닉 해석을 할 차례인데요. 아시다시피 4번, 6번, 8번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일단 이 그룹의 이름이 왜 반응이들, 반응그룹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애니어그램조형을 해석하면서 이들이 공유하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하모닉그룹은 혼이비그룹과 함께 9가지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세 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유형판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초간단 애니그램 유형찾기 영상에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이 하모닉 과혼이비안을 묻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 전략 또는 의식 성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만약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1차 유형, 369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2차 유형,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먼저 혼입이안을 보고 다음 하모닉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모닉의 문제보다는 일단 혼입이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5번 유형이라면 위트운이잖아요 본능이 왕따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몸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웬만해서는 불건강한 범위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라고 했죠 역량에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능력그룹에서 말하는 건 감정이라고 랬잖아요 이건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왕따 기능, 즉 제3의 중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꼽은 기능, 제2의 중심을 놓아주는 순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된 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걸 분리하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그냥 하모닉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중심 그룹과 본위비한 그룹에 익숙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 드린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에니어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4번, 6번, 8번 이 사람들이 대략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죠.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 보고요. 근데 이름에 대한 설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반응 그룹인지 저는 그냥 반응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반응이들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에니어그램 도형에서 4번, 6번, 8번을 연결한 삼각형이 놓이는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8번 포인트를 주목해보세요. 이 포인트는 본능 포인트죠. 그런데 본능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본능을 드러내는 포인트예요. 본능 포인트는 8번, 9번, 1번이 있는데 이 중에 8번이 가장 확실하게 본능이란걸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번은 본능을 외부로 드러내고 폭발시키는 포인트고요. 1번은 정반대로 본능을 내면으로 억누르고 압박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9번은 이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8번 유형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본능형이란걸알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이렇게 본능형 중에서는 8번이 가장 뚜렷하게 본능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사고형 중에서는 5번이 그런 사람입니다. 딱 보면 사고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5번이란 거예요. 그리고 감정형 중에서는 2번이 그런 유형이죠. 감정표현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번 포인트는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일정한 선을 넘어 들어오는 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본능 유형의 모티브를 설명할 때 자치권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영역본능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본능을 가장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내는 포인트가 바로 8번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능은 경계선을 긋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8번은 외부의 경계선을 긋고요. 1번은 내면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죠. 야생동물, 특히 맹수들은 영역표시를 하죠.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침입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 물거나 들이받아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번엔 4번 포인트로 가볼게요. 감정이 아주 깊게 들어와 있죠? 밝고 경쾌하고 풍부하고 뭐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느껴지는, 내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느낌 혹은 깊은 느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키워드가 뭐죠? 타인, 관계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랑 뭐가 충돌해요? 본능과, 그렇죠. 감정이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8번 포인트와 4번 포인트가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것과 다시 말해서 타인이 일정 선을 넘어 다가오는 걸 저지하려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사고는 6번 제로 포인트에놓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게 말하면 계산이나 계획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래서 타협 같은 게잘안 되거나 막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반응그룹, 반응이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자에게 반응하는 야생동물처럼 상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남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만 않으면 갑자기 또 얌전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태도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 그룹 반응이 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했죠 하모니 그룹 이 같은 유형들은 뭐라 그랬어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 또한 비슷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갖는 문제라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죠. 본능과 감정이 충돌하는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어떤 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오는 걸 꺼리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것 역시 이 그림에 다 나와있죠. 단순히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유사시엔 폭발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별 계산 따위는 없는 솔직하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거예요. 4번, 6번, 8번, 세유형 다 이런 식이란 겁니다. 자, 8번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 싸움꾼이잖아요. 파이터, 도전자입니다. 근데 다른 이름은 리더예요. 우리말로 지도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 설명드렸죠. 한마디로 8번은 개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계속 개기거든요. 그래서 도전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개기면서 다 때려눕히다 보니까 더 이상 센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보스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8번은 다 조폭이냐? 아닙니다. 물론 조폭 중에 8번이 많을 수 있겠지만 8번이라고 해서 다 주먹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전투력이 드러난 그런 사람이죠. 예컨대 정치가들 중에서 8번이 많다고 했죠. 이 사람들 실제로는 주먹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분야 자체가 일종의 싸움이거든요. 여당, 야당 갈라서 허거헌날 치고 봤잖아요. 그게 직업이란 얘기입니다. 개인입니 적으로 저는 지금 대선주자 1위 2위 모두 8번으로 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둘다 8번으로 봐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냥 딱 봐도 8번의 풍채가 <웃음> 느껴지고요. 이재명 지사는 겉보기엔 사고위원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혹시 6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의 소유자더라고요. 8번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날개는 다른 것 같은데 두분다 8번으로 봅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8번은 거의 타고난 파이터들이 많아요. 그게 주먹 싸움이든 말 싸움이든 이렇게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대적 노릇을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8번에겐 다른 것도 있어요. 자기 사람 챙기는 게 있습니다. 8번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가까이 다가가기는 쉽지 않아요. 8번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워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어떻게 보면 8번과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잖아요 아티스트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좀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사람을 좀 가리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예술가들이 그렇죠 사람을 잡아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잡아당기는 면이 있는데 막상 다가가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한 거예요 그리고 8번과 4번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른 스타일 같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죠 때도 있어요. 둘다 뭔가 상처입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8번은 세상과 한판 뜨는 사람이고 4번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8번과 4번은 서로를 뒤집어 놓은 듯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약간 막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하는 행동은 별로 미래 같은 걸 계획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진솔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 행동이나 말이 뭐딴 생각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걸러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런 점에서 둘다 순수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6번이야말로 4번과 8번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기본적으로 4번과 8번은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아티스트와 파이터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6번은 1번, 2번처럼 컴플라이언트 예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 볼 때는 좀 깝깝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 재미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아 9가지 유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겁도 제일 많고 걱정도 가장 많아서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6번도 많아요. 안전한 직업에 사고 안치는 배우자에 그렇게 좀 심심하긴 하지만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전혀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6번도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원이나 연구원, 교사같이 안전하고 평온한 직업을 선호하는 6번이 있는가 하면 소방수 군인, 경찰 이런 다소 위험하고 거친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6번이 많아요. 9가지 이용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6번이지만 가장 용감한 사람이 6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장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도 실수 없이 해내는 사람이 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6번을 서바이버라고도 하죠.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란 겁니다. 원래 6번은 아주 안전지향적인 사람인데 의외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곤 하는 거예요. 매우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런 면이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느낌의 4번, 8번과 함께 반응 그룹으로 묶이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6번은 4번이나 8번에 비해 평상시 모습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해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예컨데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인기도 좋은 사람인데 그 중에 딱한 명하고만 같이 있는 상황이 되면 왠지 어색해지곤 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말을 무심해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죠. 거의 모든 사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6번이 가장 편안해하는 건 서로 다 허물없이 친한 친구들 여러시서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6번 또한 타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상대가 어느 선을 넘어 다가오는 걸 불편해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낙관이들의 갈등은 주로 1대1의 관계에서 역량이들의 갈등은 주로 1대다수의 관계에서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반응이들의 갈등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어요. 1대1의 관계일 수도 있고 1대다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반응이들 해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